아, 여기도 있구나. 오, 그러니까. 아픈가본데? 어디? 이게 돼지 돼지구리. 고리처럼 말렸네 진짜 자고 있어요. 서 그런가 봐요. 응. 응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오제이아게가려워 응, 그래. 응. 응. <놀람> 이거 이거는 그러면 한국가? 아, 아니, 아니, 아니, 엄청 가려운가 봐. <웃음> 아니까그나 그러니까 보다 아이고 때가 있나리는소리라고여우과인데고양이야 디메이션에서 나오는 휴먼 똑같아. 그래. 렇게잘그네 어, 어, 표현을 너무 잘했다. 아. 일와봐일와봐또 일어난다. 오빠 일어나. 남자 휴만 일어났다. 얘들아 안가 언니 안녕. 기 어? 저기, 저기 그흙다기는정 위에 있고. 다 있어. 여기 다 있어. 아니아 이쁜 애들이네. <목소리> <목소리>